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소외 주어 남들이 보지 않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 아 그래서 어잘 쳐다보지 않는 그 편의점 관련 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편의점 관련주는 뭐몇개 종목이 안됩니다 6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gs 유성 롯데 bgf 뭐요 종목이 있고 어 지금 어, 이, 오늘 그 상승한 종목 특징을 보시면, 이마트가 7% 상승하면서 이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GS 어, 2% 상승했습니다. GS는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어, 가장 이제 치고 나갔던 대장주가 이 GS였습니다.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얘가 이제 이마트가 3조, 예, 예, GS가 3조 1000억 이 예, 정도 수준에 됩니다. 그리고 어, 그외 이제 유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 시가총액 이 가장 낮은 700억 대 수준. 어, 그리고 오, 오늘 한번 요 지에 이마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마트는 어, 국내 1위의 대형 마트죠. 이 이마트 24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장이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뭐 10월부터 어,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쉬지 않고 이제 반등하면서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에 이 뚫기 어려웠던 요 라인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죠. 그리고 200일선까지도 돌파하면서 장기 추세선을 이제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간 차트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 2017년부터 1년간 상승, 2년간 또주구장창 하락하다가 또 코로나 때 요때 이제 회복되면서 좀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또 1년간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 어 대략 어, 한 15만 원 선, 뭐 12만 원 선까지는 어,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29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어 지금 이 매출을 보시면은 뭐 조금씩은 증감을 합니다. 그 영업이익이 22년도에 이제 뚝 떨어졌죠. 21년도에 어, 가장 이제 좋은 실적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요때 이제 가장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내리막길을 좀 걸었었습니다. 어 그리고 21년도에 5만 원 주당 이제 5만 6천 원을 벌었던 놈이 어 3만 천 원대까지 이제 꼬꾸라졌죠. 그러면서 주가 수준이 이제 어 나락으로 이제 갔었었던 어이 이마트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어 그리고 얘는 어 PBR을 보시면 얘가 이제 어 배당을 이제 2천 원씩을 주고 있고. PBR이 0.4배 수준에서 거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서 0.26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10월까지는 0.2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4배 요 정도가 평균치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만약 상승을 한다면 뭐그 정도 수준이 될것 같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뭐 그닥 안 나오는 업종이 바로 이 이, 이마트입니다. 이 영업이익률 뭐 1%대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죠. 어,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매수 주체를 보면 외국인이 뭐 꾸준히 이렇게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이 좀 사랑을 어,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이마트. 어, 그리고 어, GS. 요 어, 놈은 이제 신고가를 계속 한번 썼었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에 있던 요 고점 라인 때를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면 이제 좀 하락을 하겠지만 여기서 반등을 할지는 어또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 t N이 얘는 로그인하고 애플 D I 관련 주죠 얘는 뭐 그닥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도 이제 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지주. 미니스토어 코리아 세븐, 어, 세븐을 운영하고 있죠. 롯데지주. 얘는, 어, 뭐, 그닥 이렇게 좀 고개를 좀 수그린 모습이죠. 요, 어, 지금 올 초에 좀 반등했다가 좀 다시 꺾였습니다. BGF 리테일. 얘는 CU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1위죠. GS하고 뭐, 계속 이제 1, 2위를 다투는 어, BGF입니다. 얘도 한번 고가를 한번 찍었었죠 이때 월드컵 특수 관련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BGF 어얘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지만 뭐 흐름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홍 회장이 2세 경영을 이제 본격화했다는 이런 뉴스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 흐름은 뭐 지금 G 이마트와 BGF 지주사 이 두개가 그래도 좀 강한 세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